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7월 28일 오딘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장 점검을 통해 12시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선 핵심인 길드 컨텐츠와 신규 상인, 암상인 그리고 신규 시스템인 멀티 강화가 도입되었으며 지하 감옥의 입장 조건 변경과 일부 클래스의 스킬 수정 및 오류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지하 감옥의 입장은 현재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투력 제한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7층의 입장 전투력은 2만 전투력부터여서 기존에 하시던 중소가금 분들께서는 충분히 갈수 있는 투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제 공지했던 에어플레이어를 통한 플레이를 막아놨으며 캐릭터 삭제 기준이 50렙 이상으로만 적용되도록 바뀐 걸로 보아 30렙 업적 보상인 희귀 변신을 모아서 영웅 변신에 도전하는 일명 노가다 리세머라를 아예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지하 과목에 입장 제한까지 생겨 빠르게 60렙 업적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도 타격을 가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이 잘못 맞는 로그 캐릭터 아 제발 삭제 좀 해줘 새롭게 추가된 암상인은 마을 밖에 존재하며 2챕터 3챕터 4챕터의 맵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 따로 월드맵에는 표시가 없어 npc 위치를 찾아 다녀야 하며 각 챕터별로 동일한 등급의 hp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음식의 가격은 더 높게 판매된다고 하네요 자 장비의 강화 버튼에서 이제 멀티 강화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같은 안전 강화 등급끼리만 멀티 강화가 가능하며, 어 안전 강화가 1강짜리인 망토와 안전 강화가 5강짜리 방어구는 이렇게 멀티 강화가 같이 돌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 무기는 무기끼리, 방어구는 방어구끼리, 또 이렇게 분류가 같은 것끼리만 멀티 강화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위에 아이콘 자체가 무기, 방어구, 악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 강화까지 한 번에 건너뛸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역시 제대로 다 추가가 되었네요 최대 총 20개의 아이템들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으며 개수에 맞게 강화 주문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각 캐릭터별 스킬 조정은 이제 밸런스 패치보다는 새로운 스킬 추가와 오류만 고쳐진 것 같습니다 캐릭터별로 신규 고급 패시브 스킬이 추가됐으며 워리어는 전사의 갑옷, 방어력을 증가시키고요 소서리스의 기민한 기술은 스킬 시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로그의 치명탈격은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키고 프리스트의 마력 증폭은 스킬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참고로 추가된 이 패시브 스킬들은 이두넬 정원에서 만드라고라 생식지에서 소서리스 꺼 공허의 점령지는 이제 로그 스킬 트롤의 고개에서 흙먼지 오르막 여기서 프리스트 스킬 남부 황무지의 산양 서식지에서 월리어 스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캐릭터 스킬들에 좀 수정된 상황이 있고요 팔라딘과 스나이퍼 다크 위저드의 스킬 조정이 있었습니다 팔라딘에서는 치유, 저항, 신속, 공격에진 범위가 1m씩 증가해 6.5m로 범위를 펼쳐지게 됩니다 다크 위저드의 흡혈의 고리, 이사용중에 몬스터가 만약에 죽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 스킬 모션이 종료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스나이퍼의 백텀블링, 그 다음에 환영 한살 스킬을 사용할 때이 언덕 같은 높은 지역에서 이제 스킬 사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정되었다 하고요. 그 외에 스킬 오류 수정에서는 프리스트의 조건부 스킬 상태 이상 제거가 안 되던 게 상태 이상 제거가 되도록 수정되었고, 세인트의 부활 스킬이 길드원한테 적용되지 않았던 점 수정되었습니다. 어세신의 은신 스킬이 설치형 같은 이 장판 스킬에 피해를 입지 않는 현상이 수정됐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크메이지의 이 먹구름 소환 스킬이 첫 타격만 기절 효과가 있고 그외 타격에서는 이 기절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먹구름 소환 스킬은 6초간 1초마다 도트 딜을 넣게 되는데 총6번 때리거든요 이6번 전부 다 이제 기절 확률 걸릴 수 있도록 수정되게 된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죠 길드 컨텐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드에 들어가 보시면 은 길드 던전과 길드 경매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오류로 임시적으로 지금 길드 기능을 막아놨는데 나중에 이 오류 점검 끝나고 난 뒤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중 길드 던전은 길드랩 4랩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길드 가입 일주일이 지나야 길드 던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개인 보상과 길드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보상으로는 길드 경험치, 길드 주화, 길드 던전, 보상 상자를 받게 됩니다. 이 보상 상자 안에는 고급 장비템이나 스킬 교본, 스킬북, 그다음 강화석 등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드 던전은 매주 2회만 참여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에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클리어하는 방식인데 총 10단계가 있으며 던전을 입장할 때 입장 횟수가 1회 차감되지만 던전을 클리어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1회가 충전됩니다 아무래도 이 던전 클리어 실패할 때까지는 계속 무한대로 도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한 던전당 15분의 제한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 안에 보스를 잡게 되면 은 다음 던전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클리어 단계도 매주 초기화되기 때문에 어, 길드원 별로 앞단계는 저투력들이뭐 뒷단계는 고투력분들이 도전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서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드 공격대는 편하게 필드보스 사냥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그냥 길드 단위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툰하임의 필드보스, 니다 벨레르, 알브하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오디인 게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필드보스가 거점 지배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지배자로 하면은 일반 맵에 있는 이 필드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정해 던전 보스 바로 지하 감옥 4층과 7층에 있는 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게임에 보시면은 4층에 이렇게 보스 아이콘 7층에도 이렇게 보스 아이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보스들을 공격대 인원끼리 잡게 될 경우 거기서 나온 아이템을 분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길드 경매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공격대들이 길드 던전이나 필드보스 그 다음에 정예보스 잡을 때 나오는 그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길드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어, 입찰을 통해서 여기 적혀있는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필요한 재화는 다이아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최고가의 다이아로 낙찰받는 사람만 이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입찰에 참여 했지만 이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내가 입찰에 넣었던 다이아는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 최고가 금액으로 해당 아이템을 입찰하신 분들은 해당 아이템을 가지게 되며 여기 입찰에 들어간 이 다이아는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액 이 금액들을 분배 대상들 전체에 n빵으로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 대상 자체가 중요한데 어이 인게임 설명에서는 이 분배 대상이 누군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배 대상에 이렇게 있다고만 나와 있지 저 분배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공격대 인원이 분배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은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배 대상이 되는 건지 어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입찰에 참여 중이거나 분배 대상자는 길드원 추방이 되지 않으며 입찰 또는 이 회수금을 또 수령하지 않았을 때도 추방이나 탈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7월 28일 첫 대규모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밸런스 패치가 빨리 시작되지 않았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아 그리고 캐릭터 개선 중에 프리스트 소서리스 아바타의 일부 디테일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어, 프리스트는 자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소서리스는 저의 캐릭터니 한번 살펴봤죠 요즘 유튜브 영상에 가존슨님의 어둠의 시펜트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아 소서리스의 이 아바타 디테일 개선이 바로 요 시펜트가 조금 바뀌었고요 네 이상한 이물질이 껴 있습니다. 약간 하이레그식으로 수정하려고 한것 같은데, 어, 또 시펜티는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확인 결과 시펜티 안에 뭔가를 또 입은 형태로 지금 디테일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목표하셨던 그 시펜티가 맞는가 싶네요. 아, 일단은 이 디테일 수정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10벤티부터 어, 찾은 제 자신이 정말 레전드네요. 어, 혹시 프리스트 부분은 어떻게 수정됐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8일 첫 대규모 업데이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